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알래스카와 사우스 샌드위치 그리고 7 이상의 지진들이 사우스 샌드위치, 바누아투, 아이티 필리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 규모 7에서 8 이상의 지진들이 세계 곳곳에서 특히 세계 지진의 90%가 일어나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진의 국가인 칠레에서의 최근에 빈발하는 5 이상의 지진들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9월 2일에도 칠레 북부 아타카마주의 코피아포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IT 칠레에 이어 터키에서까지 강진이 발생했었을 때의 지진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볼 것이 전혀 없다면서 대지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예측하였으나 얼마 뒤에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화 2012와 같이 지구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지만 지진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진학자들은 한 번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잇따른 지진은 그저 우연일 뿐 이라고 설명을 하였으며 불행하게도 그 예측들은 모두 빗나갔으며 얼마 뒤에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태평양이고 지각은 나즈카판입니다 오른쪽은 남미 대륙판입니다 나즈카판이 1년에 7 3 m m 의 속도로 남미 대륙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즈카판과 남미 대륙판의 경계에는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칠레에서는 1960년에 규모 9.5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960년 5월 22일 현지 시각 오후 3시 11분 칠레 발디비아 지역에서 규모 9.5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는 기록으로 진도가 남아있는 지진 중 역대 최고 규모의 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칠레 해안에선 높이 25m의 쓰나미가 발생했고 칠레에서만 9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규모에 비해 사망자 수가 적은 편인데 다행히도 지진의 진앙지로부터 40km 지점까지는 2000명이 채 살지 않는 지역이었고 수도 산티아고까지는 700km나 되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본에서 이러한 대지진이 수도직화 지진으로 발생을 한다면 아무리 지진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일본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도 영향을 미쳐각처에 10m 이상의 쓰나미가 몰려왔었습니다. 하와이의 힐루시에서는 61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일본에서도 약 하루가 지난 에스판 최대 6.1m의 쓰나미로 인해 142명의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도우쿠의 살리쿠 해안 지역에 피해가 심했으며 호카이도에서도 피해가 상당했었습니다. 최근 브리고리 국가들의 지진 상황들이 매우 심각해 보이며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브리고리 국가들, 특히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대지진에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